대한민국 주컬패 1급 심판 최영재입니다. 2023년 1월 1일부로 적용되는 서브 로테이션에 대한 선수 공호인분들과 심판인들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심은 경기부에서 심판에게 전달되는 경기기록도의 서브 순번이 우수비부터 시계 방향으로 바르게 기록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감독에게 선수 등번호와 서브 순번을 다시 한번 확인시킬 후 감독의 서명을 받습니다. 기존에 있던 서브는 아무나 서브를 열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바킹 규정은 서브 로테이션으로서 우수비 1번, 2번, 좌수비, 3번 공격수가 될수가 있고 세타가될 수가 있습니다. 4번이 세타가될수 있고 공격수가 될수 있습니다. 그런 순번으로대전이중요되게 되겠습니다. 포지션은 변경되어도 서브 순서는 바뀌지 않습니다. 다음은 실점 상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번 선수의 서브를 1번 선수 서브가 잘못 실시하실 경우에 실점이 되겠습니다. 차후에 실시되는 해당 팀의 서브 순서는 3번이 되겠습니다. 로테이션 파울 시그널은 서비스 파울 시그널과 동일합니다. 해당 선수가 우심에게 로테이션 순서 지리시 우심은 답변해 줄수 있습니다. 선수가 교체될 시 교체되는 해당 선수의 서브 순번을 가져가게 됩니다.